좀 구출해주실 분. 신구따어 오, 뭐야, 저거. 스테곤 쪽 가지 마세요. 구출해주실 분. 포토타임이네요, 지금, 스테곤. 예. 했구나. 사권드렸네 수출 말고 구출입니다, 구출. 했구나. <웃음> 수출, 수출 씨듣 <웃음>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어, 5주년 데빙. 네, 아, 5주년 축하드립니다. 야구도 아, 다녀옵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어뭐야 <웃음> 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개판이. 아 이거 안전성 아, 내리고 노리니깐 꿀잼이네 꿀잼이네 와 재밌어요 어우 재밌어 어우 야 와우 와 텐즈 야 녹화했어요 님들 한부 다 부수러 갑니다 아유 <웃음> 아전 몰라요 전 아니, 어느 순에이 <웃음> 어우 재밌어 어우 좋아 네 이게 마지막에 멋있어. 이렇게 놀아야지 <웃음> 이게 뒷본지지 아, 죄송해. r 오, 쏘리. 오. 오. 오.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오호, 오. 오, 정 갇혔다. 오. 갇혔다. <웃음> <웃음> 아, 아. 제로로 한번. <웃음> 어이 드럭 지옥됐어 <웃음> 난리 났어 야야 서커스다 서커스 이거 이건... <웃음> 오 야, 이... 마... 어, 방금 뭐지? 나오자마자 아, 바로 어지는데난이 <웃음> <마이크> 만졌어 없으니까 <웃음> 에반데? <웃음> <웃음> 아아 <웃음> 마지막 이렇게 노니까 되는거야 아 좋아 이게 <웃음> 디프리지 디프리 <웃음> 이게 몇주년 <웃음> 떼빙이지 <웃음> 아이만때 <이마에> 떼빙하네 <웃음> <웃음> 아모르지어아 진짜 이런거 건... 너무 좋아요. 어 와, 이씨 와, 이씨! 간다. <목otor> 야, 이거 벌써부터 엎어질 것 같아. 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었다어어어어어어어다어 <Fair 웃음> <Samantha noise> <웃음> 인데 <웃음> 나는 야사 아! <웃음> <웃음> 아무도 다막지 못해. 누가 나중 고쳐해 줘서. 지와 어디 가세요? <웃음> <웃음> 오힘들겠다 진짜 앉아서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보도블럭 밟고 넘어져, 이거 <웃음> yeah. 이거 나 <맞나>, 이거? 아야! 아 하하하하하 와야야야야넘어갔지 야! 이게 이거지, 이게 이거지, 이 게임이지 아, 이게 게임이죠 아, 재밌네 아, 오늘만 그래, 게임 에아 좀... 재밌다. 게임 는데 게임이. <웃음> 진짜 맞는데, 오. <웃음> 아 녹화했다. 녹화 녹정 비서부터. 우와. 녹화했다. 정비가 <웃음> 아이고, 뭐, 뭐야. 아아이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고 아이고. 이고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 안 됐다. 어디 장화가 있데 녹화본 구글 드라이브에 아. 올렸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바나나 땡큐, yeah. 땡큐, 베리 마치... 아, 아. 이거 시작부터 그렇게 했는데, 뭐 어. 갑자기 안 당하죠? 뭐 이거... 어이 쟤. 어디 가면 놀수 있을 때 여기서 봐야지. 어, 돌아 원래 배우 여기서는... 어... 옆에 뭐야? 오. 이거... 이에이뭐야 이거... 아. 오왜 앞에 개발 오어뭐 고수분들 뭐야 아니 이거 뭐 헬기 살 넘어져 안정성이 없어 트럭 안정 네, 안면다내리면차 배발... 물렁물렁해져 오 아파도 내줘야지 오. 트럭 마우스로 컨트롤해야 돼 있습니다 트럭 안정성 여기 있고 오케이. 다 뒤져 아다 <웃음> 뒤졌다 <웃음> 아, 다 뒤졌다 다 뒤졌다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없으든 미친 <웃음> 아무도 다 알고 있어도 되요. 다 뒤졌어 이게아닌데 대표님, 어디? 그 와중에 바이그 와중에 코아주가바이주게 코아주게. 찍고 있냐? 지아주게코아주 <이� username>... 오케이 오케이 그다 보내 아무도 이다 보내입니다. 아 대라 아, 오아 <웃음> <웃음> 이거 마우스 잠깐만 이거 마우스. 대표님 이시궁창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대라 꽉 찼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오 하나님 오오아저 <웃음> <웃음> 그냥 녹화하고 있을래요. 아, 윌리 해봐야겠다 윌리 윌리 e t a really, r e 어요 l y 윌리 도전, 윌리 윌리 도전. 윌리 어디 윌리 윌리 Willie, Willie, Willie, Willie, w i l 아 i e w i l l i <웃음> 아니 넘어지는게 아닌데왜 이렇게 잘 넘어.. <웃음> 어, 아까 윌리 가능했었는데 합법적으로 노는거 응. 왜 합법적으로 노는거 은슬라 네? 저거 디퍼레이락이잖아 그거 걸걸 다 <웃음> 어. 돌려봐 리프트 애들 어, 오 어떤 거? 디퍼니첼라 V V 오케이 나 뭔가 공처럼 막 튀어 오르네 막 보여줄게 B. B. 중간 뒤로 와봐 중간 뒤뭐아 <웃음> 있다 <웃음> 야 장장수 하고 있는데 있어. 아니 잠깐만 나영영번으로 봐야겠다 어디 있어 쟤뒤 앞에 여기, 여기 앞에 하고 있어 <웃음> 바로 빼 바로 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딱 가자 떡보생떡보생어 오케이 오케이 보시면 됩다 가속 좀 하고 오케이 okay. 빵빵 와우 와우 와우 저거지 오오. 드리프트 오 <웃음> 오호 <오>, 드리프트지 <웃음> 야 이거지 이거지 와 이거 이거 바비이 갑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밀리 간다 밀리. 아이아이 고스트 보드요. 우내 아. 어. 뒤에 뭔가 오는데. 하이. <웃음> <웃음> 자꾸 어딘가. <웃음> <웃음> <웃음> 가자. 좀 누우셔. 어? <웃음> 아. 기 여기. 아. 오. 오. <웃음> 까비. 오. 오, 예. 하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아니, <웃음> 자꾸 앞에 뭔가 있어. <웃음> 앞에 <웃음> 뭔가있으니까안 돼. 나도 안쪽으 내려볼까.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으로안안쪽으고 안쪽으로. 안쪽으안 와, 와, 와, 제발 제발 도려지마 엄마 오호 어 이거 나 고스 보던데 <웃음> 날라갔네 고아주네오오아 <웃음> 아, 이렇게 있을 는데아 뭐라 낭트로 와 낭트로 어어 낭트도 같다고 <웃음> 저분 낭트도 같아 휴지 아가도도 하나 받고 어디까지 잘라 어, 뭐야? 앞이 오 뭐야 앞에 벙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 야. 오오 아, <웃음> 한바퀴 돌아서 뜨는 거죠? 오 뭐야 이사람어떻게나고오오오오오이이 <웃음> <윌리> <웃음> <웃음> <웃음> 오야호오져라밀리이야호 오이야호, 오기야려오이야오오오야 오이야호, 오어야호 오이야호, 오이야호, 오이야호, 오야오이도오이오이야 오이야호, 오이야호, 오이야오이오이오이이오이야오이야 오이야호, 오이야호, 오이야이야호오이오이야 오이야호, 오이야오이야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정비소 앞에서 죽더라고 오케이. 오. 아니, 정비소에. 질긴 한데 조금뭐 뭐. 뭐, 뭐, 뭐, 뭐. 가리사속시에 <웃음> 아, 네. 속도를 동시에 와서 부딪힘 어떻게 될까요? 뭐 가자. 해야, <웃음> 오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오야 오호, 오시 오호, 오호, 오호, 오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우문호오오이고오오오오오 아니 어떤 분은, 아니 갈매기님은 나오자마자 넘어지셨는데 정비소에서. 어. 아저 이렇게 되면 되는 빼도 거죠? 잠시만요, 돼. 저. 저기 네, 도니 아니 뭐. <웃음> 아좀 MCG 비켜라. 일타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2피. 아, 어떤 새끼야? <웃음> 어떤 놈이야 <웃음> 어떤 새끼야? 아야, <웃음> 아미쳤 근데 지금 14 명이 남아서 놀고 있어. 웃긴 게 잠... 아 으아... 으 으아... 아아아아아아 어? 저건또 뭐야? 어? 녹화했어요? 예아 나이스 블랙박스 나이스 이 녹화한 거를 누가한테 보내면 되나요? 펜바비 엄마 돌아가지마! 오우야! 펜바비 좋아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아.. 이바비한테 보내면 되겠어요 이렇게 줄게요! 오 어? 어허허허허허허 다는 <웃음> 아, 나도 파다셨는데갈 발달... <웃음> <누구 화성> <웃음> 어, 거니까. 갈니까 고속도로 왔다. 아, 정신 나갔겠네. <웃음> 아, 없어, 이거. 여기 있어요. 어째. 됐다. 정발정이 와. <웃음> 야, <이거. 웃음> 하쳤어. 이거 서버 언제 꺼지나요? 몇몇몇 끝까지. ]까지. 됐다. 아, 재밌다. 간다드래프트 아, 보이스. 아.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이스 보이스. 보이스. 아하 날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웃음> 왜 하깠어? 아야 이걸 막네? 트럭으로 인수하는 거할수 있어 오호오호 아딱 곳에서 오케이 <웃음> 아 근데 잠깐만 왜 다들 나한척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중앙 쪽 중앙 오케이 음, 정중앙 아. 오케이 보는 중 오케이 차 돌리고 아하 잠깐만 아. 브레이크 발 당연하지 아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 잠깐만 아. 근데, 저 어디냐, 근데? 아, 누워있네? 간다, 간다. 오케이. Okay. <웃음> 왜 아까 됐는데, 뭐지? 이거 뒤에서 쳐야 되나? 아니, 이거. 훅, 어... 훅, 밟아야 되는 것. 나... 어, 정... 정비소 좀. 아,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해보지. <웃음> 오! 오, 깜짝이야 첼시, 보게. 어디 누 정비소에서 나오는 중. 기가, 아, 재밌다. 오, 아, 아까 된오 오. 오 아, 됐데 오, 오, 나이스. 빠빠이빠이 <웃음> <웃음> 아, 소행이 쌍노가. 오. 미친 좀 하고. 왜 자꾸 나만 치도. 내가 그렇게 좋냐? <웃음> 어, <살리 좀> <웃음> <웃음> 뭐, 왜, <이리> 와. 진짜 잡아. 살려주매. 뭐 의할까? 엎다 어. 오오. 야. 오오. 야. 그던 거아침에 해야... <웃음> <웃음> <웃음> 방금 날라가는데 <웃음> 소리에 맞게 날라가는데 이거 아... 나로 발사를 어떻게 해야 나 발사 발사되고 싶었어 화성 갈 거니까 <웃음> 나도 나도 발사해 줄 사람 오케이 내가 간다 어디 누구지 간가? 근데 나어 <웃음> 누가 응? <제> 트럭을 받고 <웃음> <웃음> 아 어로 나로 y 나로. 어, 어, 어. 뭐야 한명 내 n 하는데어한명내 e 한오 n t e d Oh, really, I'm t going t g r d j i 원, 아직도 개, 남아 계시네. 나도 내리막내려오면서 개세게 쳐줬어. 아, 어이? 오! 어? <웃음> 운줄아, <업어져>. 오! 은준아어버 <웃음> <웃음> <웃음> 아, 나, 땅밑 갈, 나 도지 아, 갈 거니까. 야, 야, 밑에가 보여. 야, 땅이 들이, 보여. 문준이 조금 더 치면 은 저거 발사되겠는데, 이제? 딱 기다려. <웃음> 저길좀 열어주세요. 은주에 어? 날려보리게 화성 아, 갈 거니까. 트럭 가지고 한번 저 날려볼까요? 잠시만요. 은준아, 너뒤 오케이. 화성 갈 거니까. 릴트 아, 아, 메우고 있어. 화성 보내줄게. 오케이. 와, 너무 좋아. 보내시려나. 너무 좋아. 네. 간다. 네? 아, 아 갑이. 가서 어, 안 가고니까. 아, 힘요 <웃음> 어? 어어난 예? 사다 보내야 돼. 저 어? 나이도 네. 치면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웃음> 나비 <이거 좀> <웃음> <웃음> <머리도> 아, <웃음> 아. 내 머리 좀게 쳐줘 아. 머리 좀게쳐 주세요. <웃음> 날아갈 것 같은데. 아야. <웃음> 자, 가야. 하명, 하정, 하이화 하정, 하정, 하화폰 하정, 하이폰, 하화하갈뻔 하정, 하 이건 정하 하정, 하정, 하 스트레일러 중간에 접어버릴수 있다. 세게 쳐서... 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거 야겠다 진짜 화성 같네. 김소랭 발판이다. 어. 저거 타고 가야지. 오오오. 오아 이거 작은 트레일러...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를 트레일러를... 오호 자유도분 이렇게 몸싸움을 해서 저희 우정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점프존 있어요. 잘 올라가세요. 예 못참지 소릉씨가 발판이 되어집니다 뭐 어, 못참지 그래났다 어, 시덕해진다 오마! 오마! 오직... 오지! 오지? 어허허 <웃음> 저거 올라갈수 있나? 아 저거 물걸 어떻게 알아 <웃음> 오오어오예 오! 살려라 <웃음> <다녔다. 웃음> 트릴로치면 데미지 가 하나도 없어. 오, 저걸 내가 당했지. 아. 뭐라. <웃음> 아. <저 저거라. 웃음> <웃음> 와 점프잖아 점프. 새로운 점프대 있길있길 점프대 있길어 점프대 이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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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왔네, 허. 밥통! 어. 밥 누나. 왜, 고통형. 아, <웃음> 거, 좀 어? 이제 집 간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집 간다고. 아, 수고했다고. 그래. 아니, 뭐, 마드 해도 쉬워. <웃음> 또궁금했네 오, 오. <웃음> 야, 가입 가입 사람이 없었다어 여섯 명, 여섯 명 CC 당 많이 왔네 어 많이 왔지 어디 오디, 좀어정도 많이 왔다는데 여섯 명이면 많이 왔고 존나 거지 뭐야 나왜 샀냐 아씨하더라고 금방 태웠는데 벌써부터 <벌떠봤떠> 찬다 와 보통 <웃음> 어 심심하다 자다 진심하다 자라..아 뭘자차 아. 어? 타고 고 있는데 아니 밥 집가서 자라고 뭐. <웃음> <웃음> 어떤 <웃음> 미친놈이 차에서, <웃음> <자. 웃음> <운전하고 웃음> 미친 차에서 자냐고 운하고 있는 거안 보이나 어떤 미친놈이 차에서 자냐고 야 집에서 자는데나 차에서 자는데? 나 아이, 차에서 그건 운전 중이자 말고 아아.. 아 못.. 아, 맞도못알아 r e 보고 시네. 요거 u 사 o 있어, 발사돼. 누가 나좀쳐줄 사람? 대 s 하게 r i 씨. Paris, Paris, Paris, Paris, Paris, Paris, Paris, Paris, p 로 r i s Paris, Paris, Paris, Paris, Paris, 일어나 야또 아까 과학 한 대를 따버렸다 역시 과학 5억이야 이게해줄 때까지 숨천는다왜 이렇게 시발 개빡 타는 새끼는 존나 밟고 다니까 <웃음> 가합 거와케이팝 <K> 패시브야 <웃음> 패시브 씨. 아니 나 가고있다 아니 존나 밟아 앞에서 존나 쫓아갔어 멀쩡한 사람도 그저 타고 이상해. <웃음> 그래서 네가이상한거나조 어이, 퍼스만. 맞네. 그래도 이상한 거네. 어이, 퍼스만. 퍼 타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않나. 괜찮아. 어? 그 스타크스만난거 같다. 그지? 아, 아, 아, 아. 아, 오토 시동 꺼먹는 사람 보다는. 아, 가리허쿠이 네. 조용해, 너. 수동, 시동 존나 까먹어버리기 내 네, 다음 허쿠미 예? <웃음> 네, 그쪽나 그쪽만 왔고요? 내 네, 다음 허쿠미 <웃음> 맨날 시동 꺼먹는 그쪽만 왔고요? 내 네, 다음 허쿠미 <웃음> 맨날 시동 꺼먹어요 내 다음 허쿠미 쪽팔리겠다내 다음 <웃음> 허쿠미 씨발 시동이 잘했는데 시동 꺼먹어봐 존나 쪽팔린다와내 네, 다음 허쿠미 네? 그쪽만 아유. 왔고요? 그쪽만 웃는, 자라. 네, 웃는 자라고요? 에휴 허쿠미 예 네, 그쪽만 웃는 자라고요? 누구누 어. 이거 구누 소리? 어. 어. 어. 아. 이거 웃는 소리 누구누누누구이구누구누게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못 살려 구 누구누구누구? 누구 준아. 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누 안 삐졌어 나 그냥 구경 중이야 지금 오디 팀이 아니 안 와도 된 <웃음> 4명 다 누워 있네 어떻게 된게 <웃음> 어떻게 이렇게 4명 다 누워 있냐 과연 소댕이의 선택은 지도 <웃음> <쥐도> 누워버리기 지도 <웃음> <쥐도> 누워버리기 <웃음> 뭐야 근데 이제 오디 팀밖에 안 남았네 결국. 회선? 우리 회선 시마이. 스루 스루 시마. 어. 어 근데 글자 같다 이거 뭔가 아닌가. 아 사진 시다 씻... 보정해서 아 미쳤다. 수고했어 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파위 가다 풀리네요. 어우. 자 녹화본을 이제 다이 녹화본을가 구글 드에다가딱 하고 나서 저 o b 로 녹화하는 녹화하는 건데. <웃음> 야 1.89이 거네. 좀 계속 녹화하고 있어 지금. <웃음> 그로 <그냥 통째로> 보내려고요. <웃음>